홍원이 오늘은 도장 깨러 갑니다. 누굴 깨러 가느냐? 이승철 선수. 우리나라 지금 1등인 이승철 선수가 있는 더블 케이징으로 도장 깨기를 하러 갑니다. 아 무섭습니다. 네, 도장을 깨러 가지만 무섭습니다. 그러나 도장을 깰수 있도록 홍원이 한번 열심히 할 건데. 어느 이로할 거냐? 그것도 하체 그것도 하체 제가 승처리의 루틴으로 무게까지 최대한 한번 쫓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면은 제가 깨는거 아닐까요? 이승철 잡으러 가자! 나 오늘 도장깨기 하러 거야 <웃음> 아 웃었겠지만 눈감았 웃었겠지만 일단은 나는 그냥 화면대로 그냥 쫓아 해볼게 힘든 코스로 인도해줘 자 가보시죠 <웃음> <웃음> 운동 전에 자 운동 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 체지방 제거제도 먹고, 그리고 발열크림, 예, 발열크림도 발라주고, 요게 이제 배나 제가 지방이 좀잘안 빠지는 데를 좀 위주로 발라주고 있어요. 발열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어. 아직은 할 만해. 어. 아, 턴이 좀 길게 하는구나. 어, 어. 천천히, 천천히. 난 조금 그래도 빨리는 스타일이거든. 응.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계속 떨어지잖아. 힘이 떨어질 어. 수밖에 없잖아. 어. 더몸 풀리기 전에는 어, 고정력 안하고. 급하게, 한, 어. 어, 급하게 안하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 보셨죠 일정한 속도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같은 속도 같은 가동범위 네. 기계같이 움직이는 이승철 선수 살짝 어지럽네. <목소리> 아, 내가 아. 프레스 한 가지 끝. 힘들지만, 예, 활발을 합니다. 네? 응. 승철이의 도움을 받아 1 8 5 다섯 개. 아 혼자는 못할것 같았어요. 220kg입니다. 저는 저번에 삼계 운동 할 때도 안 들었던 220kg. <웃음> 자 파이팅. 이 집을 무조를 받고한번 저는 그냥 했다가는 허리가 꺾여서 새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어, 어지러자 마지막 아 마지막 원도 레그 스텐션을 다시 이번에 아까보다 고중량으로.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이승철 선수와 하체 운동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느끼는 거는 항상 그 매니아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어떤 프로그램 해야 돼요? 뭐몇세트 해야 돼요? 다 필요 없고 오늘도 한거 보세요 레그 익스텐션 레그 프레스 스쿼트 특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느낌을 잡아가면 돼요 말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종목도 중요하지만 음. 나도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운동 종목보다는 이제 내가 잘 되는 운동 여러 가지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다 해봐야 된다고요. 결론은 홍원이가 <웃음> 아, 이스철 선수의 도장깨기를 성공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무게는 들었어요. 근데 보조를 했어. 개수도 못 맞췄어. <웃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다음번에 다른 선수에게 한번 도장깨기를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승철이랑 다른 부위 개인적으로 가슴이나 어깨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웃음>